네, 안녕하십니까 아, 마이클 허입니다.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 최대 의착각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어서 연금 수입은 기대하지 마세요. 그 카드 긁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세마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오늘 최소한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 공교롭게도 봤든 어쨌든 봤든간에 계속 줄기차게 봤든간에 머리 의식 속에서 여차지카면 카드를 긁어서 맞춰서라도 내가 이번에 세일즈 마스터는 아, 뭐, 세미세일즈는 갔다가, 뭐, 20만원 받으니까 크게, 그래도, 아유, 그래도 좀 그렇긴 하지만, 사단 안에, 아유, 쪽팔려서라도 내가 이번에는 가야 되겠다. 그분위기에편승해서 만약에 그런 유의 카드를 긁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연금 수익은 첫 시작서부터 삐꾸가 어, 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생만만 어, 어, 없다. 나는 그것만큼은 내가 지키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앞으로라도 뭐 기회는 여러 여러 계속 이렇게 나오고 이제 세세마에서 이 세세마의 진정한 가치가 아 이제 알려질 겁니다 그래서 그게 원칙대로 제대로 하는 분들은 세세마의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볼 거고 지금 택도 아닌 사람들이 크라운 도전이에요 임페리얼 지금 10명 나, 10명 나왔지 않습니까 그중에 아주 그야말로 뭐한천번 안에 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박동철 무슨, 뭐, 임페리얼, 뭐, 이더구 임페리얼의 그위 스폰서 아닙니까? 그 정도 되시는 분들, 그니까 그 전에서부터 했던 분들, 초기에 그 모든 페이바를 다볼 수밖에 없던 구조에서 여태까지 해가지고 되신 분들 말고, 요최근에 나오는 그 뭐, 저기, 임페리얼들, 이름도 생경한는데 뭐, 임페리얼이래?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서부터 해서 요즘 크라운, 크라운, 크라운, 그러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를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물증들 을 갖고 있거든요 요즘 온라인 들어가 보면은 저 인터넷 재판매 없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수법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쿠팡 들어가 보세요 쿠팡 들어가 보시면은 7만 천 원대로 팔리는 그두개두 두 업자가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소포장, 소 박스로 소분을 해가지고 아주 거기다 경고 경고 문구까지 그렇게 썼더라고요 선물용으로, 하, 선물용으로 하실 분들은 포장 자체가 그러니까 아주 까놓고 다 얘기해 놨더라고 가, 뭐, 또 아주 본사도 팔아가면서, 그래서 본사에서 그거는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래서, 아, 선물용으로 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셔, 구집하 마셔라. 그래갖고 나중에 또뭐 반품하고 이러려면 지네들도 수술을 안 하고 골치 아프니까 아주 경고문고로 대무적만하게 그렇게 여기저기 그냥 했더라고요. 약간만, 무, 모양만 다르게 이렇게 했는데 무지무지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코드 지우는 거 총장, 본부장이 앉아가지고 다들 보내고 밤에 그냥 바꿔도 지우는 거가 아니고 이제는 그 케이스를 다 뜯어 가지고 소포장을 갖다가 6 0포 짜리로 6 0포 짜리로 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저기 1 2 0포 짜리로 만들고 해 가지고 아주 세팅을 그렇게 해 가지고 아 14만 4천원 뭐 14만 천원 뭐 이렇게 하고 7만 천원 000,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무지 무지 팔고 있더라고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온 물량이 겠어요 그러니까는 전복 그런 일환으로 지금 그들이 또 또눈 속임을 하고 또 그러고 또그 사기를 쳐가면서 그러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언젠간다 없어질 분들이고, 그리고 있어 봐야 그렇게 가봐야, 그기다 3억 받아갖고 다 그냥 비청산 하다 보면은, 그 자기가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준다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처음 오는 분한테 처음 벽보 보고 온 사람한테 요번에 팀장을 가라 그러고, 그래서? 그, 뭐, 어떻게 그렇게 계산들이 나오는지, 세세마 둘둘둘씩이면은 그냥 세일즈 마스터가 나오니까, 그렇게갖고 그냥 그런,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아주 정확한 금액까지, 에, 당신이 얼마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70만원씩 줄 테니까, 뭐, 이, 이런 것까지 나왔으면 그 70만원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입에 담기도 창피하고, 그러고 진짜 너무나도, 아휴, 그러니까는 더 얘기할 것도 없는데, 자, 이, 제 유튜브는 한계성을, 20대 80이에요. 한 3만 명의 진성사업자 중에 한 5천 명 정도 20% 정도 되는 그분만 제 거를 빠지지 않고 계속 듣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그러시면 돼요. 그 80% 되시는 분들은 제거 보지도 못하게 모두 하니까 그건 뭐전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굳이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는 분들만 해야 되는데 오늘 업계 최초로 세종대왕상 수상 및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애터미 앱솔루트 앱솔루트의 우수성을 더 홍보할 수 있도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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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넣으십시오. 나중에 자교팀 부복, 뭐 절크삼덕이, 뭐 그거는 차차 차곡차곡 해가 차곡 면서 되는 거지. 그게 어느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식상의 문제고, 실제의 행동상의 문제기 이 때문에, 어느 차곡차곡 이렇게 방아를 찍다가 득도를 하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그런데 단 하나만 유의하시면 돼요. 이 세세마도 직급도 아닌 것을. 20만원 더 받겠다고, 더 받고 또, 그걸 또 셈법을 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렇게 약간 한번, 이렇게 하면 내가 크게 손해보는 거 없어. 한 3, 40만 원에 재고 얼마? 아니면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재고는 있으니까 뭐 이런 계산을 하는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날 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복원이 안 돼요. 한번 정가를, 그렇게 그런 정가를, 정가자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서부터는 거기에 그 계속 2범, 3범, 4범이 돼서 결국에는 헤어나서 나올 수 없어요. 그만두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거 옛날 초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거 곧그 초기에서 그래도 조금 밀렸던 분들 있죠 그분들 지금 뭐 크라운 간에 뭐뭐 뭐 머리학을 써도 옛날 같지 않거든요 인터넷 재판매 그렇게 다 코드 지워서 박스 재갈이 해서 그렇게 할래니 마진도 그렇고 여러가지 면에서 그리고 아또 한가지 아니 인제는또 해모임이나 이런거는 이제 앱솔루트나 이런거는 아무래도 그런거 제약이 많으니까 요즘은 칫솔을 갖다가 이렇게 판대요 칫솔을. 아주 정확하게 가격 얘기해 드릴까요? 네, 여기저기서 제보 들어옵니다 제, 제, 여기저기서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칫솔을 갖다가요 딱 반값에 넘긴답니다 정확하게 컴팩트 칫솔 7,800원 7,800원을 딱 나누기 2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3,900원? 3,900원에 넘긴대요 그러니까 4,000원에 넘기고 그냥 일반 그 칫솔을 4,000원, 3,950원 이렇게 넘긴답니다 딱. 딱 넘기면 그거 가지고 와서 거기서 그냥 또 칫솔 또 불나게 팔고 있어요. 그건 뭐유효기간도 없지 뭐 하니까 아주 전략을 이제 제일 잘 나가고 비비 높은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별 머리학을 다 쓰고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 인간들은 뭐더 이상 구제불능이니까 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 유튜브를 제대로 하고 그래 논리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맞아 그러신 분들은 요만큼은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두 번, 세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가는데 조금 모자르고 이만 비비 모자라 뭐 이런 것 정도 맞추는 거는 그건 뭐 재미 삼아도 그것도 그건 해야 돼요. 그거는 오히려.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샘법부상도 그렇고 재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업하는 맛, 맛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모르지만 카드를 긁어서 무리하게라도 이렇게 가겠다. 그거면 완전히 여러분들은 연금 수입하고는 전혀 관계 없으니까 에스 그냥 여기 따라 주시는게 오히려 딴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갈 길이 바빠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그 요즘 주로 나가는 그제카다로그 입니다 1 6면 짜리 카다로그 이거든요 한눈에 봐 어, 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글, 글씨가 굵고 진하게 되고 딱딱 카테고리별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장안 넘기더라도 보기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250원씩 해가지고 이런 정도를 해가지고 물론 폰사 거에 대하면안 되는데 글씨가 굵고 진하게 그리고 아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특히 나이 먹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좋게끔 만들어놨어요 마케팅은 차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시는 거하고 그 다음에 10년 전에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죠 그래서 이걸 중국어 뭐 이렇게 등등 했는데 중국어 뭐 러시아 거뭐 베트남 거다 뭐 만들어서 지금 이걸로 한 10년째 제가 이렇게 해왔는데 이건 사업 설명집이에요 회사 나오고 제품 중요 제품들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에, 마케팅 플랜 나오고 그 다음에 에, 비전 나오고 해가지고 이게 종합 그 사업 설명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이렇게 좀안 되시는 분들 이거는 사업 설명이니까는 어, 바뀔 게 없어요 뭐 애터미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그러고 지금 이렇게 오는데 제품 가짓수만 이렇게 늘어나지 애터미 자체가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업 설명도 똑같고. 그래서 여기, 아, 세세만만 여기에 지금 반영이 안돼 있을 수밖에 없죠. 어, 여기 시간, 물리적 그런 그걸로 봤을 때도. 그니까 러 요거 지금 많이 안 남았는데 저장 안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그니까 러 누구한테 사업 전달할 때는 요 정도 책을 쓰는 거는, 어, 이건, 어, 상당히 유효, 어, 효율성이 있고 좋은 거거든요. 이것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은 굳이 이거 할거 없어요. 요즘 프레폼 아닙니까? 플랫폼인데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냥 뭐 너무 골아쁘게인그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또 있을 건데 뭐냐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플랫폼의 원조는 네트워크입니다. 아미입니다. 아 그리고 10, 지금 50년이 지난 그 2009년도에 애터미가 생겨서 애터미가 그바톤을 완전히 이어받았어요. 확실하게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터미는 플랫폼이에요. 아메이는 플랫폼인데 아메이도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에, 이 생필품을 다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게 뭐유기농이는열않네 그러고 그런 걸로 작반 만 커버를 하는데 안 먹혀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플랫폼으로서 분명히 당당한 플랫폼인데 플랫폼 프레폼, 먹히지 않는 플랫폼. 왜냐하면 컨텐츠가 안 좋기 때문에 절대품질 절대가격이 아니고 절대품질 상대가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절대품질 절대가격이기 때문에 전 세계 78억 인구 중에 어뭐만 원짜 같은 10만 원짜리인데 만원 싸게 사겠다고 그냥 밤새 그냥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뒤진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놓고 만원 싸게 사면서 나는 똑똑해 나는 뭐 해냈어 뭐 이런 생각 안안 안 하셨어요? 근데 생필품이에요. 근데 어차피 쓰는 제품인데 어 절대 품질에 절대 절대 가격인 게 세상에 없어 그렇지 알기만했다 그러면 이거 안 가겠습니까? 부동의 콘텐츠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누구나 바라던 그 콘텐츠 콘텐츠가 좋으면 빅데이터는 구성이 되고 그러면 바로 플랫폼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입소문과 오프라인 시절에는 입소문과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사업도 자랑을 하고 회사 자랑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똑같이 비전을 보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한 분들은 그렇게 해서 플랫폼이 형성이 돼서 개인 에, 퍼스널 플랫폼, 개인 플랫폼으로 지금 발전되는 아,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까? 그럼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하던 거를 근데 플랫폼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스타그램이나 뭐 등등등,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우리 그냥 흔히 쓰는 제일 많이 쓰는 카, 카톡 카톡 그쪽에다가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좋은 그거를 갖다 딱 해서 링크 하면 연결, 그렇죠? 공유, 그러면 공유, 공유 누르고 공유하면 공유, 공유는 돈안 되고 연결하면은 돈이 되고. 똑같아요. 그 논리가 똑같습니다. 원래 모든 형태가 있는 게 그게 플랫폼의 원시적인 형태의 그때는 뭐 인, 인터넷도 없었고 그 공룡 같은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이거지고 그러면서도 입소문 내고 했던 그거일 뿐이지 형태만 그렇게 바뀐 거지 실제적인 건 완전 이거예요.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그걸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입소문과 자랑이 공유하고 연결입니다. 나를 하나도 없습니다. 예, 콘텐츠 는 너무나도 좋지.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1300만 명이 모였어요. 13년 만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앞으로 근데 우리처럼, 어, 플랫폼인데 아마존이나 딴 데에서, 뭐, 알리, 뭐, 알리바바니 뭐니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뭐, 쿠팡 뭐 등등등.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왔는데, 아, 단 얼마라도 싸고, 품질 좋고, 더 좋으면은 바로 옮겨 타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근데, 저기, 우리, 우리 거가 알려지고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은 다 알려지고 나면, 우리처럼 충성도 높은 플랫폼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1년, 2년, 3년, 이제 프레폼, 플랫폼, 프레폼으로 완전 굳혀지면서는, 이제는 그야말로 내가 그때 왜애터미리 갔다가 선택을 안 했고, 또 해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카드를 굴것 같는지,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회해도 이제는 돌아올 수 없을 겁니다. 버릇이 그렇게 나쁘게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그 여러분들이 그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 아울러서 이게 지금 어 내용상으로 는 2017년에 나온 포춘지하고 2019년도에 나온 포부스지인데 내용상으로는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많이 남긴 남았는데 전 안에 이거는 뭐 최근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회사를 폼나게 설명하기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정도가 요거 정도가 여러분들이 사업으로 누군가한테 예, 세 m 마를 갖다 선, 선전하고 또세 m 마를 광고하고 입소문을 내고해서 세미세일즈 이 대단한 세미세일즈를 갖다가 알리는데 하나의 자료로서 쓸수 있는 거로서는 아직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오프라인 시절, 온오프 시절에 그냥 뭐 활용할 수 있는 요 정도만 있으면 되지. 그 사업 설명, 사업을 비전을 보여주고 하는데 뭐 잡다한 것들 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것들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도 계속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세스마가 시작하니까 제가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세스마를 갖다가 사업 설명을 하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요게 초안본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인쇄를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에텀이, 뭐, 이렇게 열어서 표지가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이건 좀 디자인을 이제 더 이쁘게 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 점검 부분. 그래서 지금 초고령사회의 100세 시대에 1%만이 성공했고, 4%가 도 문제 정도는 해결하는데, 나머지 95%가 지금 노후 걱정에 뭐, 등등 걱정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m 포 세대, n 잡 세대,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삼중고 세대들. 그러니까 뭐 부모 걱정해야 돼 부모님 또 이제 장례체로 해야 돼뭐 등등등 또 자식들도 또 요즘 장가들 시집들도 늦게 가니까 또 그것들 다 해야 돼 정장 나도 나도 아직도 준비가 안돼 있는데 그 건강도 계속 안 좋아지고 뭐 등등등 하는데 뭐 등등에 거기에 정신적인 불안까지 3중고 4중고 그런 거를 갖다가 간단히 짚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세마 한다고 해서 세세마 바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저아메에서그 빌더, 그걸 갖다 브론즈 빌더, 그걸 쓰는 바람에 2천억이 올라서 저희가 지금 2등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세세마가 가동이 되면은 그럼 바로 이게 그냥 순위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전국, 전 세계적으로는 12인데 네, 12등입니다. 글로벌 탑 12였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 연결 매출 그걸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 8위, 9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미 그 다음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 제가 그로을 1등이 아메인데, 한 5년 내로, 막 넉넉 잡아도 5년 내로 갈아치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 근데 이렇게 초고속 성장을 갖다 한 이유로 갖다가, 이렇게 광고비용 없애고, 이게 기본에 충실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요거로 갖다가 이렇게 해서 B2C로 플랫폼으로 연결된다는 것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소액에서 플랫폼, app 에 대해서 아주 누구나도 알아듣기 쉽게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컨텐츠는 미끼예요 그러니까는 무료 문자로 한다고 그러니까 카카, 카카오톡 무료 문자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막 그래서 천만이 모이니까 그때서부터 막 애니팡 카카오택시 막 이렇게 하듯이 미끼 상품을 덥석 우리가 물잖아요 그러면 빅데이터에 물는데 빅데이터는 신상 털기 입니다 제가 구매하는 패턴까지도 이 빅데이터 안에 다 들어가서 알고가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걔들의 밥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게 프로폼이에요 고민이 연결이니 그 우한 영어들을 쓰니까 어우 난 싸게 쓰고 빨리 배송받아서 너무 좋아 너무 고마운데야 이러지만 저희는 계속 밥이 돼 가지고 이래저래 쓰기만 하고 우리는 한테 생기는 거 하루도 없다는 그다음에 이제그 우리 의식주 생활에서 아침에 눈만 뜨면 치약 칫솔 쓰고 비누 쓰고 샴푸 쓰고 해갖고 이한 24시간 내에 돌아가는 그거인데 소비가 지출해서 이 소비가 소, 소득으로 바뀌는 것만 인식만 이해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의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나서 이마트에서 브랜드 체인지를 하거나 마트 체인지를 하면은 소비가 지출이었던 게 소비가 소득으로 바뀝니다. 그거를 선택하느냐 안느냐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그거는 써봤는데 나쁘다 그러면 반품. 반품하고 그냥 100% 환불해 주, 주니까 한 1개월 내로 하게 되면 손해보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 내가 그거를 인식해서 근데 내가 너무 좋아. 그럼 공유하고 연결만 때리면 은 바로 나한테 소득이 된다. 근데 그것도 92대 8입니다. 그냥 아예 나 혼자만 쓸게. 난 무슨 내가 무슨 사업이야. 그러신 분도 손해낼 건 없으니까 그분 그냥 쓰시면 되고 나머지 8% 8% 우리 사업자들 지금 이 유튜브 듣는 분들이 거의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8%가 이 35%가 한 그, 그, 그, 금액을 갖다가 이제 저희끼리 나눠 먹는 게임이거든요. 그거인데 우리가 손해보는 거 없다는데 나, 남한테 이렇게 남을 생각해보니까, 어? 부담 주는 거 없네? 절대 부 절대 가격인데?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피해주는 건 더더욱 없네? 이것만 분명히 알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마트 체인지와 브랜드 브랜드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이거만 알게 되면, 그럼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다는 얘기죠. 퀄리피케이션. 자격을 득하는 거예요 30만 pb는 정확하게 금액으로 치면 60만에서 100만 pb 인데 이거가 갖고 있는 의미들 그거를 갖다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서 그것만 인식이 제대로 돼 있다 그러면은 그 30만 pb 는 베스트 킷을 샀을 때는 아주 그냥 핵심 제품들 그러니까 제일 잘나가는 제품들만 딱해서 했는데도 pb 그 혜택을 줘 가지고 처음 생애 첫 경험이기 때문에 혹은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건 영국 누적이니까 1년 내내 30만 pb 쓰시든 어쨌든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제는 30만 pb 를 가입비 진입비 없다 그걸로 오해할까 봐 얘기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쓰는 생필품 바꿔 쓰는 건데 그것도 더 좋고 더 좋은 건데 그거를 니까 아, 일일이 그분들도 선택이 그게 도대체 30만 pb가 얼마지 이런 거 어. 아, 그 궁금한 거그 자리에서 다 풀어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할 사람하고 안할사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뭐,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 페이지가 이렇게 돼서 요 1T, 나, 내 퀄리피케이션을 나온 차였는데 그 다음 두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여기 표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어, 1T가 됐을 때는 어, 랩타임당 6만원, 그 다음에 12만원 요 표가 계속 나옵니다 뭐 제가 그냥 뭐 천재라서 이런 걸 만든 게 아니고 아메이가 여태껏 몇십년 동안 해왔던 거가 이겁니다 그래서 아주 딱 계산하려면 암산하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공식화돼 있는데 뭐 이거를 갖다가 오픈 못할 게뭐 있어요? 그러니까 딱딱 요거 보고 아요렇게 되면 요렇게 돼서 요렇게요 정도는 나도 할수 있겠는데? 오케이 그다음두 번째 아요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갈수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했을 때는 금액이 요렇게 요렇게 바뀐다 근데 여기에서 마의 구간이 여기예요자 나로부터 여기 여기까지는 내가 친구한테 전달했는데 친구의 친구를 전달니까 나도 얘를 알 수가 있는 애야. 요3단계니 세븐 소위 얘기해서 세븐코어라고 여기 뭐 자세히 엇병상도 안 맞고 안 맞는 건데 뭐 세븐코어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세븐코어까지는 1대2대까지는 내 영향력이 미쳐요. 근데 내 친구의 친구인데 또 친구의 친척이야. 이러면 이때서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구성하는 데까지는 되는데 어느 네트워크나 바이너리는 여기 세븐코아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서부터가 마의 구간이에요. 마의 구간이 뭐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요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어떻게든지, 아, 그냥 생각만 해도, 아, 철수 0이, 영이? 아, 영이에 뭐, 이렇게 누구, 철수에 누구,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가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내려가면은, 그때부터 뭐, 잘 모르거나, 그거, 니가 알아서 해. 뭐, 이런, 이런 단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요, 11, 11, 11코 하라고 그래요, 요거는. 그니까 러 11개니까, 나 포함해서 11명이니까. 요 때서부터가 마이 구간에 걸려요. 그게 금액이 요 정도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정체가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13년간 헤맨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수를 도서 카드를 긁어서 그냥 여기서 그냥 작전을 한 거죠, 작전을. 쉽게 얘기해서. 네트워크를 하라고 그랬더니 작전을 했다고. 그죠? 그 뒷구멍에서는 인터넷 재판매그 낮게 소포장을 해서 팔지 않나 이제 낮자로까지 팔게 될 거예요 아마 뭐시장에서 아직도 낮자로 천원을 파는 것도 무지 많습니다 동묘에 가면 여기저기 깔려 있어요 황학동 황학동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 가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맨날 문제 이렇게만 근데 여기서 이제서부터 세세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수월하게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까지 간다 딱 중간에 중간에 120만 pb 120만 pb 150만 pb 150만 pb 그 구간이 상당히 마이 구간이에요. 11코아에 들어가는 그 거기에 들어가는 그 거기에다가 징검다리를 하나 딱 크게 발딱이렇게 디디고 하게끔 세세 말아갔다가 회사에서 그 거대한 자금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그냥 그렇게까지 해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도 하나 바뀐 거 그냥 간단히 중간에 징검다리 놓은 게 아닙니다. 이건 대변역입니다. 아주 변혁 중에서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제도의 개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에이 그냥 뭐 거기 20만원 더 주나 봐이 정도로 치비해서 넘어갈 거냐 아니거든 요 그걸 구조적으로 아셔야 되고 이때 어떤 전략과 어떤 설명으로 그분들한테 어디까지 얘기가 돼야 되냐면 그분들이 이거를 갖다 다 들어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래서 이거 뭐다뭐 임페랄까지 리 이렇게 가는 건뭐 그냥 뭐한 10초 정도 막 그냥 이러, 이렇게 돼그래서 그냥 간단간단 설명을 해서 3분 설명으로도 가능하고, 5분 설명으로도 가능하고, 10분 풀로 하면은 50분도 뭐, 뭐 더하자면 2 시간도 하는데 그 버전별로 제가 다 강의를 할 겁니다. 3분짜리, 5분짜리, 7분짜리, 뭐 10분짜리 뭐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최소한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 여러 용례를 보여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아. 풀 버전으로 하면 어떡하고 짧게 하면은 요렇게요렇게 축약해서 설명하는 거구나 요거 요거만 짚어주면 되는구나 그거를 제가 실제로 다음 시간서부터는 그거를 할 겁니다 이런 이런 연습 이렇게 지금 제가 기초 드래프트만 잡은 건데 이거 지금 우리 디자인을 갖다 매장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정만 보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거에는 그 정보를 가지고 나와서 완전 프린트물로 제대로 인쇄된 그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것도 3분짜리 뭐 5분짜리, 10분짜리 요런 정도, 그렇게 해서 또 20분짜리 왜냐면 현장에 나가면 은 아, 준비는 1시간짜리를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5분 이상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짧게 설명할 수 있게끔 그러나 풀로 다 알아야 짧게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인상에 남게끔 거기서 너리는 그거는 뭐냐면은 노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의 역할은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오 세미 세일즈 이 sdp 쇼더플레너을 하고 난 다음에 어 그래 그럼 무지 수월해 지겠네 말만 들어도 무지 수월해 지겠네 그래 그럼 돈도 되겠네 월백 되겠네 철수형이 이렇게 생각나고 게레드만 이렇게 돼서 거기에서 또 철수형이 가또 나오고 되겠네 그래서 사업 좀 알아봐야 되겠다 애터이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돈이 애가 터지게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난 되겠는데 그, 그렇게 해서 사업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사업도 한번 해볼까 여기까지 마음만 들게끔 하는 게이 s T p 자료의 끝입니다 결국에는 돈 문제 해결입니다 뭐 꿈이라는 게 문제 해결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에, 정의가 있지만 은 결국에는 문제가 세 가지예요 돈 문제, 그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세가지 문제로 거의 99% 규결이 되는데 그 중에서 당연히 음뜸은 돈 문제죠. 그 악당 같은 돈. 돈 문제만 해결되면 일단 편안한 삶, 또 후회 없는 삶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균형 잡히는 삶 아니겠어요? 그거를 아주 대단한 학자가 쓴그 책에서 제가 이렇게 충분한 삶이라는 거, 충분점까지 가, 가는 데까지는 생존에 걸쳐서 작은 사치, 그충분한 편안함, 아 편안함을 거쳐서 그 다음에 작은 사치를 누르다가 이제 충분한 상태가 되면 그때 어떻게 공헌하는 삶을 갈 거냐. 이제 회장님이 공헌하는 삶이 했는데 이 학자, 이분이 더 오래... 먼저 이거를 이루는피치고 이게 부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그 그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2번 기회에 도전하고 진짜 영금 수입이 되는 거를 하는데 딱세 가지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갖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런 식은 너무 두꺼운 재본 형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허치케트를 봤는데 32쪽으로 나와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디자인 다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한 페이지 당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호치케트로밖에서 32쪽이 나오니까 자르면 32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16장이 나와요 그거를 1000원짜리 파일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껴서 여러분들만의 사업 설명으로 써도 되고 그그 그 자체를 가지고 써도 되거든요 겠 그러니까 이거 칼라 카피하는데 한천원씩 그 프린트 카페 가면 천원씩이니까 그 정도 수준에 맞춰 가지고 제가 지금 근데 그건 뭐 카피할 갈 필요도 없고 뭐 자료를 다운 받았고 뭐 이렇게 할 이유도 없이 그냥 있는 것 자체를 명확하게 이건 일러스트 파일로 제대로 만든 거니까 근데 단지 디자인이 주고 일러스트 파일로 제대로 만든 거니까 선명하고 화질 좋고 깨끗한 거 만큼 보장되는데 제가 아주 옛날에 혼났었는데 자료 공유한다고 래 갖고 아주 제가 보내느라고 제가 아주 제가 너무나도 흥이 났는데 이거 제가 돈 들여서 만든 거고 제한 달여 동안 제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누구한테나 설명할 수 있게끔 딱 개념까지 제대로 아주 간편한 개념대로 해가지고 딱 만든 겁니다. 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자료 달라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저, 에, 저, 자료 뭐 이렇게 공유하거나 이런 건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 다음에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실무권을 얘기하더라도 이 책을 그냥 사시면 됩니다. 뭐, 비싸게 안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데, 자료를 좀 공유해 주세요. 파일을 좀 보내주실 좀수 없겠습니까? 이런 전화, 이런 전화 내지는 뭐 답, 댓글 같은 거 달지 마세요. 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전번에 제가 아주 굉장히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 어, 하지 마시고, 다음에 정보를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차근차근히 3분짜리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 저렇게 많아도 충분히 아, 앞뒤가 맞고 따다다다 이게 되겠다 하는 걸갖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볼 겁니다 오늘 저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마지막에 제가 얘기하는 거 지금부터 내가 무슨 한이 있더라도 그거 저1 2일0만피 p 이렇게 맞추는 거 그런 거 외에는 내가 카드를 야차직하면 모자라는 걸 맞춰서 가겠다는 생각부터 그런 생각을 조금 해도 갖고 한다 그런 분들은 그냥 이미 끝난 겁니다 그, 그분들은 시스템 쪽으로 제대로 해서 연금 수입 받는 거 하고는 그냥 그, 저, 잊어주세요.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이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가더라도, 아, 세세마도 그것도 다리가 이렇게 중간, 중간 다리를 놔줬다그래도 모든 거는 다 순서에 입각해서 하면서 하면서, 아, 이게 두 번, 세 번, 두 번, 세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맞다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니까 거기다가 20만원씩 주니까 얼마나 고맙냐. 야, 이렇게, 요런 식으로만 복제를 하면은 두군들할수 있겠네. 고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느끼는 아주 일생일때첫 경험이고, 이거, 여기에서 카드 를긁어서 정가를, 정가를 갖다가 카드 정가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쉬운 길을 간 사람들은 절대로 어려운 길로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제3제4 제3, 제3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거를 카드를 긁어서 세미세일들를 맞추겠다. 직급도 아닌 것을, 그걸 맞추겠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복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분 되고, 연금 수익은 날라간 거니까, 완전히 꿈 깨, 깨시라는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단디, 단단하게 마음 먹으시고, 그리고 이 성스러운 세세마,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기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런저런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책자 소개까지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조하시고, 좋은 꿈, 좋은 세세마 목표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